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볼 거는 무료 테라 얻는 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라라는 재화 말이죠. 굉장히 귀한 재화입니다. 자, 테라가 왜 귀한 재화인지 활용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처 첫 번째. 자, 아바타를 살수 있습니다. 그죠? 24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24만 개를 현금으로 살려면10 테라에 1원이니까 공원 하나 빼면 되죠. 24,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귀한 데 쓰일 수가 있겠고 크리처 사는 데도 쓸 수가 있겠죠. 크리처는 3,300원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뭘 알아볼 거다. 과금이 아닌 무료로 테라 얻는 법 알아볼 겁니다. 자, 테라 활용처 두 번째입니다. 경매장이다, 그죠? 경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저 간의 거래에서 쓰이는 재화다 이렇게 보겠고요. 광이긴 만약에 살려고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누군가가 594 테라에 올려놨네요. 요거를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거살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흑광검 같은 거참 좋죠. 이거 흑광검 같은 거 테라로 유저간 거래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 테라를 잘 모아놔야 되겠죠. 자 테라 활용처 세 번째입니다. 자 바로 요거 필요도 10. 회복 영약 하루에 하나씩 살수 있겠고요. 3000 테라에 살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치자면 3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가 주요 테라 활용처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무료로 테라 얻는 법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감해 가면 말이죠. 인연 도감 이런 데 가면 레드다시 뜨죠. 한 번씩. 그래서 눌렀는데 왜 레드다시 안 없어지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이거 왜안 없어지냐 했는데 상세 정보를 한번 눌러볼게요. 상세 정보 눌러보면 세리아의 이야기 획득 보상이라고 여기 떠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테라 100개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에피소드가 붙어 있는 인연들과 어떤 특정 이야기가 완성되면 받게 됩니다. 특정 이야기는 메인캐스트 쭉 깨다 보면 하나씩 뚫리게 될 거고요. 거기서 테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도 쫙 있네요. 자, 우리 풍진이랑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락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게 되겠고, 진행중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뜨죠? 풍진의 부탁해서 뜹니다. 자, 풍진한테 왔고요. 어떤 스토리를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무료 테라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50개 더 받았어요 지금 현재 100개 받았고 자 이렇게 인연 도감 뿐만 아닙니다 몬스도감에도 도감들을 채워나갈 때마다 상세정보 눌러보시고 받을 거 착착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없는 애들은 그냥 누르면 레드 다시 그냥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 있는 애들만 이렇게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도감이 상당히 많으므로 무료로 챙길 수 있는 테라가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계정으로 공유가 되죠 부캐들이 이걸 버리를 해도 괜찮겠죠 개들도 다 열심히 뛰어서 버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없다고 여기 지금 채팅창처럼 막 피로도 받기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부캐 피로도도 쓰세요 부캐로도 이런 것들을 테라 같은 것들을 벌 수가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무료 테라 획득처 두번째 업적을 통해서 얻는다 입니다 업적도 요 1일 업적 있죠 그날의 1일 업적을 다 깨면 위에 상자들도 다열어드시고 모험단 보상 있죠 요거를 눌러주면 테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일 잔여 수량 2회 이렇게 돼있죠어 이렇게 끝났는데 또 2회 더 받을 수 있다고 자 뭘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 당 1일 3회 수령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부캐로 가볼게요 자 부캐로 갔습니다 부캐 업적 자, 1일 업적 착 받아주고요 자 나머지 이 숙제들을 다 하고 나면 부캐도 1일 업적이 완료되겠죠 그러면 모험단 보상을 또 받을 수 있게 되고 어, 테라를 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에 3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무료 테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꼭 적어도 캐릭터 3명은 키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키우시면 피로도 모자라는 느낌이 좀안날 거예요 <웃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로도가 더필요하신 분들은 캐릭터는 5개 키우시죠 뭐어 근데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3 캐릭터 정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모험단 업적이도 말이죠 어 던전 플레이로 피로도 300 소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하면 받게 되는데 요게 또 피로도 소모가 북캐릭이 소모한 피로도도 업적에 같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 정말 북캐 같이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다 북캐가 이제 또 어떤 레벨을 달성하면 또 받게 되겠죠. 다 같이 북캐랑 함께 피로도를 소모하면서 더 많이 챙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북캐들도 작업하고 하면 던전 부분, 아이템 부분 요런 데서도 테라들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죠. 더 쉽게 메인 캐릭터만 해도 요거 챙겨 나갈 수는 있는데 북캐들까지 하면 더 빨리 테라를 많이 챙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료 테라 얻는 방법 당연한 말이지만 경매장이 있겠다 그죠 경매장에 내가 팔면 팔아서 테라를 벌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레벨짜리 장비 하나 올려가지고 테라를 팔아 팔아먹어 봤고요 지금 현재 그 재료 같은 거도 라이언 코크스 같은 거 팔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강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팔지 말고 자기가 쓰는 게더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회 작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재화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겁니다 많이 획득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팔아서 그걸로 또 테라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pc 던파 열심히 할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쌀 먹까지도 막 하고 그랬었다 그죠 근데 뭐쌀 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캐릭터를 이렇게 돌리면 테라를 확실히 많이 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